안녕하세요 동영환원 김예리 원장입니다 자반증 환자분들이 체질이 다양하지만 꽤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증상이 있는데요 바로 자주 체하고 쉽게 더부룩하며 소화가 잘 안된다 라는 증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체질적으로 소화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거나 원래는 소화 기능이 괜찮았지만 석유화된 기름진 식사 또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위장장애가 후천적으로 발생한 분들인데요 원래도 자반증 환자분들은 식생활에 따라 몸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식단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 것이 맞지만 특히 이렇게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식단에 특히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고 소화해서 얻은 양분으로 털액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건강한 음식을 먹지 않거나 위장 기능이 좋지 않아서 먹어도 제대로 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다면 당연히 질 좋은 혈액을 충분하게 만드는 것이 어렵겠죠. 뿐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전반적인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여 위장 기능을 건강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럼 무엇을 먹어야 좋을까요? 제가 세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우선 양배추와 브로콜리입니다 이두 가지 채소는 위벽을 보호해주는 비타민 U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위장과 관련된 염증성 질환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와우. 단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추천드리면 많은 분들이 즙으로 드시는데요 장기적으로 드실 거라면 즙보다는 채소 자체를 삶아서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또 연근도 좋습니다. 연근을 잘라보시면 끈끈한 진액이 나오는데 이게 뮤신 성분인데요. 위장의 점막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연근은 청열양열이라고 해서 몸에 생긴 열을 식혀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반증 환자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채소입니다. 어, 이 밖에도 다양한 채소가 몸에 좋지만 드실 때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평소 위장이 약해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소량을 드시고 또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되도록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 식사 후에는 적어도 3시간 동안은 눕지 마시고 충분하게 소화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은 제2의 뇌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에 민감한 장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식사를 하실 때만큼은 편안한 마음을 유지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경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